자, 명제라는 겁니다. 뭐? 명제 네. 자, 일단 첫 번째, 명제라는 게 새로운 문제인데. 자, 명제가 뭐냐? 집합이랑 비슷해. 집합은 대상 명확한 것들이고 그걸 모아놓은 거지.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해야 돼. 뭐가 명확하라고? 어. True or False 했을 때내 안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참 거짓으로만 대답할 수 있는 거. 오늘 아침 뭐 먹었니? 음... 명제 아니지, 이거그 네. 그치? 네. 나는 오늘아침에 네. 참치를 네. 먹었다. 알수 없잖아. 네. 그럼 명제가 아니야. 네. 나는 집금이라 명제지. 네. 구도형은 여자아 네. 명제... 명제야. 네. 응. 명제야. 네. 응. 명제야. 네. 참 거짓만 명확하면 돼요. 오케이? 명제는 여러가지 문장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어 이고로도 엮을 수 있고 또는 이런 걸로 엮을 수가 있다는 라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명제를 보통 명제 P라고 얘기해요. 또 다른 명제는 명제 Q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명제는 PQR 사용하니까 명제 R 네 번째는 S 이렇게 되는 명제라고 합니다. 알파벳처럼. 그럼 이 명제에 부정이 있습니다. 자, 부정은 이렇게 씁니다. 읽을 땐 NOT p 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 NOT P. 어. NOT P. 자, NOT 이라는 거. 영어적 표현이 영어에서 NOT은 뭘 부정하니? 동사를부정해주어를 부정하지 않아 I'm not a boy 하면은 나는 소년이다의 이다를 부정한 거야. 소년을 부정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봐봐. 우리도 문장에는 이제 부정을 이렇게 해야 돼. 문은 열려있다의 부정. 닫혀있다가 아니야. The door is open의 부정은 closed가 아니라 is not open이잖아.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다. 도영이는 나보다 키가 크다의 부정. 표현있는 남자 키가 크지? 많다. 많다. 오케이? 네. 동사를 부정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2 더하기 4는 5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거짓이 명제지. 그러면 이 명제의 부정은 2 더하기 4는 5가 아니다야. 그렇지? 그건 얘는 참이지? 맞지? 그럼 4 더하기 2는 6이다는 참이잖아 얘 예, 부정은 사 더하기는 6이 아니다지 거짓이네 자 어떤 명제가 있어 지금 구분을 할게 있는데 일단은 명제 p 가 참이면 그 녀석의 부정은 거짓이고 그 명제 p 가 거짓이면 그 녀석의 부정은 참이다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그럼 확인 문제 보세요. 명제 찾을게요. 1번 명제인가요? 네. 네. 피자는 맛있다? 아니죠. 아니죠. 개인적인 감정 넣지 마세요. 맛있다, 멋있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거안 돼요. 형용사. 2가 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명제요? 명제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명제입니다.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아요. 네. 제발 엉뚱하게 가지 마세요. 다음 10의 100제곱은 매우 큰 수다. 명제가 아닙니다. 매우 크다. 표현이 좀 애매하죠. 자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이야기 조건 명제는 참 거짓이 명확한 거야. 조건은 그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나뉘는 거야. 참 거짓이 나뉜다. 상황에 따라 그 값을 줬을 때에 따라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명제가 아니야 음. x 더하기 3은 4야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음. 근데 x가 2면 거짓이야, 거짓이야. x가 1이면 그렇지. x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나뉘는 음.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해 네. 그러면 이, 이건 조건이지 네. 얘도 그러니까 뭐라고 쓰냐고 조건 p 이런 거로 쓴 거야 그럼 이 조건 p 를 만족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음. 조건 p 를 만족하는 게 누구야 1이 진리참이 되게 하는거 네. 그 녀석을 모아놓은 것을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해요 무슨 집합? 진리집합 어. 그러니까 P의 진리집합이다 조건 P의 진리집합이다 조건 P를 참이 되게 하는 해집합이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네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 그 다음 확인 문제 38페이지에 보시면 P라는 조건이 있어요 P조건은 X는 소수다죠 그러면 전체 1, 2, 3, 4 부터 10까지 있는 것 중에 소수 다니까 P의 진리집합 뭐 나옵니까? 2, 3, 5, 7 진리집합은 대문자였을 거예요 그다음 Q의 진리집합은 8의 약수네요 Q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1, 2, 4, 8 R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될까요? 누굽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이니까 누가 그리고? 1과 3 대쥬 됐쥬? 네. 됐쥬? 네. 자 그러면 문장을 만들어 볼게 조건 P 고 조건 Q P 고 Q지? 네. 조건은안 써도 돼 P 고 Q잖아 P 이고 Q P와 Q의 교집합 교지파. 맞지? 교집합은 고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네 네. 어, 이런 걸 대답하는 거야. 조건 P, 거나, 조건 Q. P, 거나, Q니까 P와 Q의 합집합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네. 그러면은, 나, P의 진의집합은 P가 아닌 거죠? 네. 그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겠지. 자, 확인 문제. 일단, P 집합 고할게요 P 집합은 뭐가 돼요? X는 소수니까? 2, 3, 2, 7. Q 집합은 10의 약수니까? 1, 2, 5, 10. 이 상태에서 뭘구하래 P 또는 Q. P 또는 Q니까, P와 Q의 합집합. 어떻게 돼? 1, 2, 3, 5, 7, 10. 2번. 뭐야? P, 고, Q. q. 공통이지? 응. 2, 5, 3번 낙, P. P가 아닌 거잖아. 1, 4, 6, 8, 9, 10 4번. 뭐야? Q가 아닌 거야? P 또는 낙, Q지? 네. 자, P 또는 낙, Q는 뭐야? P, 합, Q, 여지? 문장으로 보면 네. P, 합, Q야. q 야 P는 2, 3, 5, 7이고 Q가 아닌 거는? 3, 4, 6, 7, 8, 9잖아. 네. 이걸 합쳐야 되지. 2, 3, 4, 5, 6, 7, 8, 9. 됐죠? 네. 네. 자, 다음 또 생각해 볼게요. 명제랑 집합이랑 많은 역과 엮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의 부정. p 고 q 의 부정은 얘 부정이지. 얘 부정은 이거지. 드모르간에 의해 이거지. 그러니까 피고큐의 부정은 not 피거나 나큐다. 맞지? 이런 불편한 문제들은 좀 지워보자. 다할줄 아니까 이제. 자 그러면 피거나큐의 부정은 피합 큐의 등모르가지. 네, 네. 그거는 피여 교큐여, 즉 not 피고 not 큐.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not 피의 부정은 피의 여집합의 네. 여집합이 피인 거니까 그냥 피지. 네, 네. 그러니까 not not 피는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구분줘야 돼. 명제 P가 있고 조건 P가 있는 거야. 네. 네. 오케이? 이제 좀 멘, 멘탈을 흔들 거야. 새로운 명제. P이면 Q이다. 잘 봐요. X는 2면 X제곱은 4다. 참여, 오지션 참여. 이건 참여, 이건 거지션? 이거 이거 이거 몰라요 몰라요 이거는 몰라요 몰라 명제가 아닌 조건과 조건을 이면이라는 걸로 연결해서 명제를 만들었지 이건 그러니까 새로운 명제 P이면 q 이다요 이걸 어떻게 쓰냐 P이면 q 이다로 쓴다 그래서 이 녀석이 가정 이 녀석이 결론 p 와 Q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 앞에 있는 게 가정 이다 앞에 있는 게 결론 오케이 괜찮아? 네. 자 그럼 P이면 Q이다가 참이기 위해서는 얘는 진리집합이 2에요.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와 2죠. 네. P가 Q에 들어간다는 네. 것은 P이면 Q이다가 뭐다? 참인 것이다. 반대도 된다. 오케이? 네. 되셨습니까? 네. 네. 그냥 논리적으로 판단하셔도 좋고요. 자, 확인 먼저 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자연수 전체만 생각할 거예요 4의 약수면 8의 약수다. 4의 약수면, 4의 약수면 8의 약수다. 생각해봐 봐. 그냥 생각하면 4의 약수, 1,2,3,4는 8의 약수가 맞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 얘는 1,2,4. 얘는 1,2,4,8. 이거니까 3이죠. 됐어요? 네. 네. 자, 근데 이 P 이면 Q 이다가 거짓심을 보여주는 예 거짓심을 보이는 예 오케이? 네. 예를 들어 야, X제곱은 4면 X는 2야, 만니틀이니 어? 제곱해서 4면 X는 2? 네. 아니지, 누구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게 반례야 마이너스 2때문에 안되잖아 안 되잖아. 네. 잘 봐, 이제 문장에서 너희가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이거면 이거다를 읽을 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네. 이쪽이 되면 이쪽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네. 오케이? 너눈 꼬집어. 눈 지금 졸려. 진짜 눈을 꼬집네.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2단이고 얘는 진리집합이 2니까 이쪽으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자 거짓임을 보이는 얘를 뭐라고 한다? 발리 이렇게 okay. 반례라고 한다. 즉 반례는 p가 q에 들어간다는 것을 예외를 해야 되기 때문에 p가 q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해야 하는 거야. 반례는 어디에 있냐면 이건 메모를 해놓으세요. 반례는 항상 p 차 q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p이면 q이다의 반례는 p가 q에 들어간다는 것의 반례는 q 차 p에 들어간다. 아니 몇몇몇몇피차크에 되는 겁니다 여기요 여기 얘네들은 P에 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오케이 그럼 밑에 확인 문제 보세요 3의 배수면 4의 배수다 3의 배수면 4의 배수가 다 거짓말임을 보이려면 3의 배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닌 걸 찾아야지 그게 피차크라고 그럼 3의 배수지만 4의 배수가 아닌 거6 고수요해서 68, 27 됐어요 여기까지? 네. 조금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어려운거 알고 있어요 자그 다음이 모든과 어떤이야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모든이야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간다 의 부정은 모든을 부정해야 되겠지 어떤 남자는, 동사를 부정한다겠 그랬지. 군대에 가지 않는다. 오케이? 어떤 남자는 죽는다의 부정은 모든 남자는 죽지 않는다. 알겠어? 일단 의욕을 하지 않는 것부터 출발할게요. 여기는 조금 애매해요. 조금 힘드니까. 확인 문제 바로 볼게요 4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 모든 무엇? 어,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0 보다 크다래 참인지 거짓인지 보자 모든 실수니까 모두 다 돼야지 안 되는 게 없으면 있으면 안돼 그러니까 반례가 뭐야 X가 0일 때반례지 거지 다음은 어떤 실수 뭐해 어떤 실수 X에 대해 뭐라고 했어 X제곱은 2다 어떤은 되는 게한 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X에 되는 게 누구 있어 뿔마 루트이 되잖아 그치 그냥 참이야 모든 되는 게한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모든은 전부 다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의 부정은 안 되는 게한개라도 있으면 되는 거야 얼마 전까지는 졸린 걸 깨려고 호울수를 씹어먹든 뭐하든 하든 이제는 그냥 꾸벅꾸벅도 졸고 있네 너 졸면 그냥 내쫓는다 그랬다? 모든 사람, 모든의 부정은 모든은 전부 다 돼야 된다 그랬잖아 부정이면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 하나라도 되는 게 뭐였어? 어떤 이지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고 어떤의 부정은 뭐든이야? 오케이? 문제에서 얘 부정을 말하라 했네요. 그럼 부정도 말해봅시다. 얘 부정이니까 어떤 실수 x에 대해 x제곱은 얘 부정은 반대죠? 얘는 모든 실수 누구에 대해 X에 대해 X제곱은 2가 아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개념용 확인학습까지 해주십시오.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할것 같아요. 네. 이 뒤에 것까지 들어가면 좋긴 할 텐데 그럼 너희가 오늘 잠을 못잘 거예요. 네.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